와요? 인정이부터 어떤 마음이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픈 여자 마음도 많이 올라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두려움 빼앗기고 버림받은 아픔과 그거 보면 두려움 자 우리 그만은 어떤 마음 올라왔어? 오늘 아침은 너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음. 두렵고 죽을까봐요 다아무한테도다 잊혀버리고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거예 음, 자, 니는다 빼앗긴 아픈 마음 강도가 아주 세게 올라왔네, 그치? 근데 윤정이랑 그만둘다그 그 가해자 마음인 거 알지? 가해자 마음은 찔리고 있어요, 너무 센데 혜원이는? 지금 죽임당할까 봐 아이고, 니네 얼굴을 봐 죽이고 싶지 내가 아, 네. 아, 지금 뭐 소리해 그, 그 마음이 올라오면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실질은 가해자 쓰는 거야 그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자체가 가해자니까 가짜인데 올라왔잖아 그치? 응, 가해자 자 다음 학기는 아, 저는 지금 엄청 두려워 많이... 많이... 아침엔 좀 자격 없는 마음 그게 막 올라오고 지금 그냥 그냥 너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두려울 것 같아 응. 네. 목숨 빼앗길까봐 네. 두려운 마음 저는 어제까지는 빼앗기고, 빼앗겨서 다죽인다하는 응. 남자 마음이 올라와서 도가님들이 너무 많이 빼앗긴 마음, 뺏는 마음 보여주없서 너무 그래요. 오늘은 여자 마음이 다 뺏기고, 다 짓밟히고, 인정받지 못하 여자 마음것 같습니다. 응. 저는 <웃음> 다 뺏는 마음이 너무 드까고 너무 드려 뺏는 마음 들킬까봐 두렵고, 네. 음. 저는 어제까지 이제 감각에 제고 보고 뺏고 음. 싶은 죽여서라도 뺏고 싶은 살기였는데 오늘은 들킬까봐 그 마음 너무 두렵고 생일인데 여자라서 환영받지 못하는 마음 아니고요. 저는 딱딱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고 이 너무 이 너무 짐승이어서 들킬까봐 두렵고 음. 뺏는 마음 들킬까봐 두려움. 네. 올 때는 죽이고 싶은 살기랑 아픔, 집착 이런 게 올라오고요. 지금은 죽음의 공포가 고 올라와서 너무 두려워요. 저는 음.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렵고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사랑만 받고 싶은 집착이 음. 올라오 거예요. 깨 음. 마음이지.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딱느낀파페유 씨의 마음. 나만 봐. 가질 자격이 없다고. <웃음> 다내 거야. 또 이렇게 올라와. 다내 거거든. 너무나 당연히 내 거야. 그래서 요만큼못 가진 거만 뺏겼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거는 절대 인정을 안 해. 인정하면 못 뺐잖아, 그치지 당연히 내 거야. 나만 봐, 당연히 내 거지. 당연히 내 거인 마음이야. 근데. 이, 당연히 내꺼인 이 욕심이 들킬까봐 이제 지금 두려운 거지, 지금. 지금. 다 갖고 싶어. 특히, 특히,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세상 모든 여자, 남자 다 내꺼야. 음 응. 그리고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정말 성상이가한 씨, 지금 3일자잖아. 한 씨, 어제 신 씨, 지금 윤 씨잖아. 그치? 점점, 점점, 그게 다래서 오늘은 정점을 찍었어. 그래서, 그 두려운 아기들은 뭐가 두렵냐면, 니가 내 여자가 안 되면 널 죽여서라도 가질게. 내 여자를 뺏어가면 죽일 거야. 응. 음. 니가 내 남자가 안 되면 널 죽일 거야. 그리고 내 남자 뺏어가면 죽일 거야. 거의 목숨을 걸어. 절대 안 뺏겨. 소유욕이 정말 지배하고 소유하는 마음이. 성으로. 그니까 두려움도 그 마음 들킬까봐 두렵고, 내가 또 목숨 뺏길까봐 두렵지. 너무 두렵지. 일부 일처제에서 살았던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은 일부 일처제를 못하는 거야. 솔직하게기해봐요 세상 모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세상 모든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최고 되고 싶고그 마음 없는 아기 손들어봐다 있을걸. 그치? 되게 세. 그냥 센게 아니야. 그걸 또 너무 세니까 감추려고 계속. 빼앗는 짐승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빼앗으면 너 욕심만치 이럴까봐 빼앗긴 걸 붙들어 그래서 저기 박병윤씨 아기들은 진짜 빼앗긴 게 아니야 요만큼만 꼬리만 있으면 빼앗겼다 붙들고선 그거를 빼서 나 이렇게 빼앗겼으니까 내놔 이렇게 아프다 그래 아픔이 올라오면 그걸 이용해갖고 또 빼서 나 불쌍한 여자지 나 이렇게 빼앗겼어 또 이래 그냥 너무나 당연히 내 거야 근데 그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다가지 읽고 싶은 나를 그걸 갖다 안보려고 사람들한테 앞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붙잡는거지 아픔이 올라오면 버리질 않고 그리고 빼앗겼다는 것도 아예 인정도 안하고 고집부리고 있거나 그래서 오늘 같이 낮에 소통할 때 뭐냐면 이제까지 살면서 자기가 빼앗겼다는 마음 올라왔을 때그 빼앗긴 마음을 갖고 어떻게 뺏고 어떻게 미움질을 하고 했는지. 특히 여자 남자 사이에서 그내 여자나 남자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집착으로 뺏었는지 사랑을. 엄마한테 어, 자식 딸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어, 내 아들한테 빼앗은 거. 그리고 다내 거라고 느낀 적. 살면서 분명히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놀란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게 내 무의식이거든. 진짜 어쩌다 한번 꿈의 떡맛보기로 훅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 이상한 마음. 그럼 내가 이런 여자였어? 이렇게. 나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 세상 모든 남자가 내꼬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되게 놀란적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이렇게 만났어. 여러 명이서. 근데 저 남자가 분명히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잖아 근데 내것들하고 마음에서 한참 얘기하는데 서운해 막 얘한테 잘해주고 있어 내가 <웃음> 순간 너무 그때 내가 놀래서 이거 미쳤구나 엄청 놀란적이 있거든 어, 내가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있었네 뺏는 애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애고가 분명히 있어 짐승이 이상한거지 걔, 걔 남자친구니까 그 남자가 야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어, 내게 분명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자친구인데 나 실제로는 날 좋아하고 내 거야. 이렇게 느끼는 놈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딱 보더니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고 옆에 내 친구가 막 질투하니까 당연히 내 건데.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놀래서 자기도 훅 놀래서 이제 성살기끼리 반응한 거지. 그치? 빼앗는 성살기가. 다시 자기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로 돌아가니까 내가 그게 너는 왜내 건데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짐승이야. 그 짐승이 한 마리 있었던 거지. 모든 남자 를까다내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어떠냐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고 다니지 않아. 어, 남자 꼬시려고 절대 안 해. 오히려 미워하고 그래도 걔가 내가 버린 그 성살기가 있으면 다 꼬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늘 인기 있고 이런 사람은 그게 센 거야 성자기로 그냥 날 꼬신 거야 남자들을 다 그리고 아예 그냥 남자들이 따라와 이러는 거지 따라오기 뭘 따라와 응. 꼬시고 있으니까 속에 그놈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건데 그 짐승이 안 올라오지 너무 무서워서 세상 여자들한테 몰매맞아 죽을 일 있나? 수치당할 일이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안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방심했을 때훅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파평신 다 있었을 거야. 정말 그런 근자감이 어디서 올라오니? 진짜 그네. 내가 진짜 몇몇짜 진짜 자기가 가진 거라든가 자기의 위치라 이런 거나다 상관없어. 그냥 근자감이 있어. 나는 진짜 당연히 가졌고 당연히 내 거지. 왜 쟤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 나만 봐. 그리고 나만 봐.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되는 애가 있어 사랑으로 못하면 미움이라도 써서 나만 봐야 되는 애가 있어 짐승이 그게 짐승이야 인간은 양심이잖아 그런 짓을 못해 그니까 그 짐승을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잖아 그런 마음을 버렸어 계속 그래서 나는 몰라 근데 분명히 있다니까 걔가 그래서 걔가 어떨 때 올라오면 너무 놀래면서 얘는 내가 아니야 또 버리지 걔가 실체야 박평유씨짐승에 대화 나게 알겠어? 아버지 유산, 당연히 누구 거야? 제 거지. 그렇지. 부인만 내게 아니지. 세상에 여자들이 어때? 내 거, 같 거. 어, 다내 거이고 싶어, 그치? 내 거일 것 같고, 그치? 음다 응.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치? 그게 짐승 마음이야. 야, 일부 일처제에서 인간 마음 뭐야? 한 명만, 날 진실하게 살아, 사랑하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게 인간적인 생각 아니 불가능하잖아 짐승이라 모자라서 불가능한 생각하는 거야 모든 여자가 좋아하기 바라면 그대는 아주 죽어 모든 여자가 좋아해봐 부인한테 미움받고 그여자들은 어떻게 다 거느려 될 수가 없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게 짐승이야 그 짐승이라고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면 딱한명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백년 해로할 여자 한명을 주세요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짐승이니까 모든 여자가 나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짐승은 어때요? 여자나 남자나 쇼핑하지 요새 어 아기들 보면 조금씩 사겼다 버리고 사귀고 버리고 마음을 뺏었다 싶으면 내 거지? 하고 짐 묻혀놓고 버리는 거야 뭘내 거지야 소유할 수가 없는데 다 소유욕으로 소유할 수도 없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마음의 존재라 소통하고 서로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 이런 물건이 아니야 소유가 안 되는데 짐승은 소유한다고 느껴 그래서 딱 사귀고 나면 넌 이미 내 거라고 또 버려 뭘? 소유의 개념을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집착했다 버렸다 영채마을 와서도 공부 조금만 했다 버리고 가는 아기들 나 이거 알아 이러면서 소유한 거야 뺏은 거야 그러고 버려 뺏을 수 있는 건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할 수 있을 뿐이야 뺏길 수 있는 것도 없어 응?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짐승이라. 갖겠다고 해, 자꾸. 소유의 개념, 물질적이니까. 그치? 사랑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 사랑받는 애 보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뺏으려고. 뺏을 수 없는 거야. 걔가 이쁜 짓에서 걔가 받는 사랑이고, 나도 내가 이쁜 짓 하면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열 명이 있을 때열 명이 다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열 명이 다 미움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뺏는 애고가 심한, 짐승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으면 쟤는 사랑을 못 받게 되고 쟤가 사랑받으면 나는 못 받게 된다고 생각해 뺏는 개념으로 생각해 나한테 준 사랑을 쟤가 받아갔다고 쟤를 미워해 그래서 가끔 내면의 치유에서 금쪽이 가끔 그 살해 갔다가 하잖아 우리가 그때 보면 동생을 엄청 미워하면서 동생을 죽였으면 좋겠는 아기가 나와요 그럼 보면 그 아기한테 개념을 다시 가르쳐줘야 돼. 걔는 태어날 때 짐승성을 너무 많이 태어나서 사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동생과 쪼개 갖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쟤만 없으면 나는 더 많이 받을 텐데 제가 있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거든. 본래의 사랑은 한이 없이 나와. 그래서 백명 천명 있어도 다줄 수가 있고 사랑을 하나도 안줄 수도 있어. 내가 이쁜 짓안 하면. 동생과 내가 둘다 미운 짓 하면 둘다 혼나고 동생과 내가 둘다 이쁘지 않으면둘다 사랑받고 그럼 너가 이쁜 짓 하면 너만 받고 동생은 못 받고 동생이 이쁘 짓 하면 동생이 받고 이런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애한테 근데 파펭류 씨는 몸이 자랐어도 그 애기 마음으로 자랐어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상한 미움이 있어 남이 사랑받고 행복한 걸 보면 미움이 올라와 뺏긴 미움이 엄청 이상해 그건 개꿀일 뿐이야. 나는 내가 이쁜 짓 하려고 하는데 내가 뺏은다고 미운 짓을 하난 미움받아. 또 내가 사랑받을 때 두려워. 왜? 제가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쁜 짓 해서 하는데 아 이제 알았어? 지금 뭔가 각성이 오네. 혜원님 너 지금 수영한지몇년 됐는데 미친 거아니가 내가 이 얘기 몇번 했어. 이제서야 웃으면서 네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도 못 받아. 바보 아니야? 내가 미운 짓 하면 난 미움받고 사랑스러운 짓 하면 사랑받는 거야. 근데 사랑도 그래서 못 받고 미움도 안 받으려고 해. 이거는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 내 사랑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그게 짐승이 올라서 그런 거 내가 아니야. 덜 떨어진 짐승이야. 모자라. 엄청. 미움을 받을 때아 이게 사랑이네 아우 헤라님이 그렇게 힘드신데 나한테 사랑 이 기꺼이 힘든 사랑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랑 그냥 예쁜 사랑보다더 에너지가 센사랑으로 주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인간이지 잘 되라고 혼내키는데 그치? 미움도 그걸 그렇게 못받고 빼앗겼다고 딸애는 이뻐하면서 아우 니가 미운 짓할 때는 니가 미움받고 딸애가 미움 짓하면 걔가 받아야 되는데 걔가 또 미움받을 때 혼자 좋아해 꼬소해 뭐 <웃음> 빼앗았대 자기가 짐승이야 좀! 정신 차려! 여기 i q 가다세 자리인데 그럴 때 보면 이게 두 자리야 두 자리도 안돼한 자리가 이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짐승이 올라와서 미친 거야 정신을 차려 그 박병류 씨가 짐승이야 짐승처럼 뺏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못 받는 거야 그렇지? 두려워서 그거 빼, 빼앗는다고 느끼고 뺏겼다고 느끼는 게 가짠 거야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한테 사랑 뺏겼다고 느끼고 응, 사랑을 빼앗았다고 느껴서 죄책감 다 갖자 고야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이상한 애구를봐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제대로 못 받으면 관심을 못 받으면 애정결핍 걸려 안 걸려? 걸려 부모가 안준게 아니야 자기 그 짐승이 올라서 다 그렇게 버렸어 애정결핍에 걸려서 나만 봐가된 거야 급기야 그래서 개미움을 더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변태짓을 하고 변태가 없을 것 같아, 니네가. 수치 있던 변태 얘기를 해. 그래서 급기야, 변태까지. 변태의 짓을 왜 하냐면, 집중받으려고 변태 짓 하는 거야, 이상한 짓. 급기야, 웬만한 일로는 집중 안 해준다고 느껴.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집중받아서, 에라이 하고 많이 먹겠다고 해서, 수치를 그렇게 떨어갖고, 수치 오지게 당하면, 그때 깨지면서, 어떻게 돼? 이제 사랑도 깨닫고, 미움도 깨달아. 그래 수치는, 나쁜 게 아니야. 떨어야 돼. 전두환, 씨 손자 있잖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그렇게 수치 떨어지잖아 마약하고 앞에 응? 자기 조상들 욕하고 그러다가 한번 병원 가서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수치를 오지게 당하고 그런 다음에 깨어나서 내가 그분들을 미워했지만 사랑했다는 거 알았다. 치유가 되잖아요. 변태지 돼야 치유가 변태지 많이 했지 윤혜원이는. 했잖아. 나한테 얼마나 맨날 내 입에서 저파평리씨윤혜원이 하면서 맨날 혼나고 그치? 너 한복어 헤라엄마 만들어주면서 얼마나 수치 떨었어?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저 봐달라고 머리를한게 아니에요 불러서 요만한 1cm짜리 레이스 달어? 그러면 한 3cm 달어 놔 그래야 내가 다시 부를 거 아니야 네가 등신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몰라갖고 그랬어 꽤 오래전 일이지 미친 거 아니냐? 애가 또 모자란 애는 아닌데 왜 이러냐? 아니 레이스를 달았는데 내가 말한 거랑 다른 걸 달아놔 그리고 아 이러고 또세 번인가 네 번을 돌려보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서 와서 끝내 그걸 못 있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 놈이 누구냐면 머리가 아니라 그 짐승이 올라와서 절대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 고집이 세 절대 남의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왜? 집중받으려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힘들어야 자기를 봐주잖아 그 정도의 애정교피 걸린 거야 온전한 사랑을 못 받는 지경으로 뺏고 뺏긴다고 느끼는 그 가짜 애고가 사랑도 못 받고 미운도못 받게 한 거야 그 나만 바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살기가 됐어 개살기 자체 이게 <웃음> <웃음> 이 아름이 극락조래 근데 그게 아니야 제발. 쫙 민영아 잘 봐라 극락조가 아니라 극락으로 가고 싶은 샌데 극락은 사랑만 받는 거고 다 빼앗는 게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음. 살기세야 살기조 아우 정말 빼앗고 싶은 이 삐죽 삐죽삐죽한 게 살기가 대단하지 이따가 이제 조상님 앞에서 선도지 할땐 이게 진짜 극락조가 돼 있어야 돼 지금은 에너지가 아름답긴 한데 쫙 이렇게 하면서 다 내놔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근데 분리도 안 돼있어 일반인 애고들 파평류씨 다 내나 내거야 이렇게 우리 아기들도 분리 안돼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알겠나? 네, 네. 네. 생각해봐 미친 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내가 이쁜 짓 하면 당연히 나 이뻐하고 어, 우리 오빠가 이쁜 짓 하면 오빠 이뻐하고 내 여동생이 이쁜 짓 하면 여동생 을 이뻐하지 어, 근데 그냥 그 사랑을 두렵다고 못 받고 어 미움을 갖다가 이거는 빼앗기는 거라고 못 받고 이상한 짓한 거야 그래서 소통하면서 어떻게 내가 빼앗겼다고 느꼈는지, 어, 내가 이쁜 짓안 하고 미움 써서 또 미움 받은 거. 그리고 내가 빼앗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랑도 제대로 못 받은 거. 그리고 나만 봐 하느냐고 무슨 변태 같은 짓을 했는지. 뭘또 모르는 척해. 변태 같은 짓 하나씩 다 해놓고 했어 분명히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무슨, 오 변태 같은 짓다 얘기해서 나만 봐. 인정하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파평윤씨 그림이 제대로 나와 안그러면 내가 잠을 못자 엄청 기괴하게 나올 것 같아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조상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야 후손이 똑바로 청산 못하면 할수 없어 파평윤씨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두고두고 두고 이게 조상님들한테 혼나겠지? 우리 아기들니까정신 차리고 소통합니다 알았죠? 네자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박병준 씨 화이팅!